둘 셋! 인엑스! E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e 네, 저희가 이번에 또 유니버스에서 발매된 네. 테서렉스 뮤직비디오를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멋있어, 너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이제 뭐 녹음이나 뭐 이런 거할때 이제 음. 뮤비를 찍고 나중에 유니버스 관계자 제작진분들 만났을 때 너무너무 음. 멋있게 잘 나왔다고 기대가 된다고 해서 저도 지금 엄청 부푼 기대를 갖고 아빠 왔습니다. 아, 저 들어 보자고 그럼 바로 그냥. 렛츠 고. 유니버스 뮤직. 어, 보이스 오버 써. 테저렉스. 야. 저 여기서가 내가 내가 나요 이때 솔직히 약간 어. 비염인데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힘들었다. 아, 아, 힘들었죠. 아, 힘들었다. 아, 이때 뭐에서 비염이 없구나. 먼지가, 먼지가 네. 은근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근데 네. 뭐, 비염이 없는데도 먼지가 네. 많아 가지고 힘들었어, 네. 어떤 기억이. 비 그렇죠. 이거 이때도 저 에피소드 있잖아요. 비하인드. 저산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거 영상 있죠. 제가 아, 올린 거 봤어요, 다들. 잘 봤어요. 올렸어요. 올렸어요. 아, 진짜요? 올렸어요. 봤어요! 맞죠? 요 네. <웃음> 오케이. 아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고요. 다음 한번 봅시다. 태석에서 찾았죠? 원, 아, 투, 쓰리, 구 야, 인트로에서 끝났다. 좋다, 가자. 음. 가자. 야, 어깨 털어주는 <웃음> 거예요. 좋아요, 맞아, 가자, 가자. 좋다, <웃음> 좋다. <웃음> <웃음> 그렇지. 야, 뭐 만드네요, 이렇게? 네. 여기가! 아, 이고 이거. 이거 알고 아까 그 네모난 구간이 태석에서 발견 있는 구간. 아 그거 그래서... 토르 어, 아 토르.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냄새를 맡고 계속 가면 그 서성이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야수로 녹여내는 냄새를 맡고 everybody. 이제 그걸 찾아 헤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라고. 근데 지금 들어왔잖아. 찾은 거야, 이거. 아, 들어왔어. 안들어온거잖아 지금. 배고프다. 어, 어. 아. 찾았어요. 수고 많으고 합니다. 야. 원투. 야. 쓰리 안 갔나? 아, 쓰리 네, 아, 아. 안 갔어요. 쓰리 아, 아. 어? 예. 아, 아, 예. 안 가서 아, 쓰리포 안 갔어요. 오. 이거 어, 어, 어. 너무 맛있는데. 퀄리티가 장난 아니야. 아, 근데 이때 애기도 마셔 주셔. 이때 날씨가 어땠어요? 추웠죠. 추웠죠. 맞죠. 진짜 네. 너무 이때 추웠어요. 진짜 애매하게 낮엔 덥고 밤엔 추웠어요. 맞아 네. 아, 네. 밤에 너무 추웠어. 이게 아마 4월쯤이라. 심했어요. 게 네. 얼레도 네.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진짜. 막 춤추다가 차에 가서 몸 녹이고 다시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핫팩 들고. 음. 근데 멋있게 진짜 멋있다 료. 음. <웃음> <웃음> 별이 별 좀. 와, 세팅. 멋있다, 진짜. 자 나옵니다. 오여이 어, 찡긋. 아. 야, <웃음> 쿵쿵쿵. 서울대 갑시다 여러분들. 자, 아, <웃음> 야, 근데 확실히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다. 네, <웃음> 게임에서라 <회사라> 그런지 <웃음> 이거 냄새가 나죠. CG 느낌이 다르네요. <웃음> 이번에, <이런 이제? 웃음> 네. 이거 안무가 잘 나왔어.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웃음> 얼리센. 오, 좋은데. 아, 아, 여기 여기 비하인드 있잖아요. 그렇죠. 아하. 이제 자동차는 실제로 안 움직이는 건데 이제 무전기를 들고 저한테 이걸 들고 하시라 그래가지고 음. 모르고 눌러가지고 수근이 형이 말했는데 누구야? 이게 진짜 실제 감독님이 감독 감독님들이 준비해줬던 거예요. 맞아 맞아 아, 그러니까, Ball, 맞아. Yeah, 누구냐? 어, 어 그래서 감독님분이 너 누구야? 진지하 아, 진지하게 진짜 식은땀 흘릴 뻔했어요. 진짜 얼굴 빨개지겠다. 비하인드. 헤랩 헤랩. 그렛도또 한번 해 한번 해 주고. <웃음> 수근이졸리는데 지금? 그, 어. 그어 어디죠? 아까는. 아, 저 사에서. 어. 오. 영구원. 제가 또 시한 영구원 아닙니까? 아. 어. 아, 아, 아, 아, 야, 아, 이거 멋있는 것 같아. 어. 아, 에이, 뭐야. 그게 있어요. 뭐. 감정을 다 분출했죠. 눈만 느껴져. 싹, 싹! 아, 싹 이거, 싹 쏟아야. 여기 뿐만으로 싹. 아 안무 이쁘다. 나이 옷도 너무 마음에 들어. 아 맞아. 이 빨간 옷 너무... 진짜 이뻤어. 솔직히 우리 다음에 이어서 이 옷, 이 옷, 이 옷, 이 옷. 어, 아 맞아 맞아. 게임. 어, 비상구. 비상구. 지금 지금 지금 약간 다 런닝맨이죠? <웃음> 석이는왜어고 <웃음> <이렇게 웃음> <알아서. 사봤어? 웃음> 아. 하는데요. <웃음> <웃음> 저는 이제 여기로 어 나가야기 때문에 준비했다가. 어, 너무 이옷나 너무 좋았어 진짜. 음, 힘들었 만족, 만족, 아 원칙. 좋다. 현석 씨 키가 더 크는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해야죠. 좀좀좀 같아. 같아. 점점 비슷해지고 나눠. 아, 나비 나오지? 아, 어, 나비 버터 플라잉. 이 진짜 어. 자유롭게 연기 나옵니다. 감성 보이비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거 여기 신 찍을 때 약간 다 박수 나왔잖아요. 저희 누구. 맞아요. 맞아. 맞아. 오. 투셔 네. 투셔 무슨, 무슨 능력이에요? 저요? 거다부시는거 그냥. 원 가자. <웃음> 무의 <웃음> 공간! 아 사비기로 나갔죠? 치킨무 맛있죠? 네. 아, 치킨무 먹 <웃음> <웃음> 야, 이번엔 또 멋있지? 아, 이 고음 두금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웃음> <웃음> 빨리 무대하고 싶어요, 이것도. 맞아요. 맞아요. 자, 엔딩! 괜찮아. 그 포렌트라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냈을까? 진짜.. 정말 아, 참... 아이디어가 다르신 거죠? 어뭐 저희를 비롯해서 저희 찍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과 댄서 형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Yeah. 어, 뭐 어, 네. 너무 너무 감사하고 어뭐 어땠어요 봤는데 멋있어요 너무 새로운 그쵸? 저희 CX의 새로운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았었어요. 아. 네 앞으로도 그러면 저희 태슬렉트랑 저희 CX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CX였습니다. 둘셋 이래스 e 감사합니다. E 안녕. 네모 속에, 네모. 세모 속에 세모.